먹자 밥 먹자. 밥좀 먹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뱉어 말라서 안 돼. 밥안 먹으려고. 블루는 잘 먹은데. 줘야지. 밥좀 먹자. 그냥 먹자. 그냥 먹자. 삼각 안먹을때 엄마가 밥 떠먹여 주잖아 응? 아가들도 밥안 먹을 때밥 떠먹여 주는 것처럼 강아지도 밥안 먹으면 이렇게 떠먹여 줘야 된다니까 응? 밥 그렇게 때 주면 안 먹고 아이고 맛있는 소리 나네 있는 소리 간다 맛있어? 떠먹을까? 응. 에이치. 에이치. うんうんうんうん 응? 음,